예, 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시간에는 드로잉 템플릿을 생성하고 이거를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 각각의 회사마다 또는 개인마다 나름대로의 도면 스타일이 있겠죠 그래서 이제 회사라면 일정한 규격을 가진 보드 스타일 그리고 타이틀 블랑 표절한 스타일이 있을 거고 뭐 그거를 활용해서 도면을 생성하실 겁니다 할 때마다 일일이 생성해 보다는 한번 만들어 놓고 템플릿으로 저장한 다음에 그 도면을 기반으로 해서 각종 뷰와 치수를 기입한다고 러면 훨씬 작업 속도가 빨라지겠죠 자 그래서 이 템플릿 생산하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같이 한번 시작을 해 보도록 할 건데요 자 일단 여기다 그림을 집어 넣으실 때이 링크가 체크되어 있으면 그림 파일에 어떤 그림 파일이 수정이 이루어지면 같이 수정이 됩니다 그렇지만 될수 있으면 링크를 끄는 게 좋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어, 인벤트에서 도면을 열면 기본적으로 시트 포맷, 보드, 타이트블럭, 그리고 스케치 심볼 이런 폴더가 있고요. 어, 여기서 보드 스타일하고 이 타이트블럭 스타일을 이용해서 자동으로 뭔가가 만들어져 있는데 이걸 수정하고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였던 보드 스타일하고 어, 타이트블럭을 만들 예정입니다. 자, 그리고 어, 이런 것들을 이제 만들기 위해서는 매니저 탭에 가시면 디파인 그룹이 있습니다. 거기 보시면 보더, 그로점 보더, 타이트 블록, 심볼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또 수, 설명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드도 그리고 타이트 블록도 우리가 수동으로 하나씩 하나씩 만들어서 템플릿화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 이 부분입니다. 여기 화살표로 이제 묶여 있는 부분이 있죠?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시트의 속성이라든지 또는 단품의 속성을 끌어다 쓰는 기능입니다. 자동화시키는 기능이죠. 이것이 기본 강좌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자 같이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a3 기반으로 하죠 일단 new 스탠다드로 들어오죠 보시면 어떻습니까 시트포맷이 몇개 있고 보드 있고 타이틀 블락 스케치심볼은 아직 만들어진 게 없네요 자요 보드를 기반으로 해서 얘가 만들어졌고 is를 기반으로 해서 얘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렇죠 자 근데 저는 필요 없으니까 이 부분을 딜리트 키로 지워버리겠습니다 물론 기본 스타일을 쓸거다 면 얘를 더블클릭하면 보드 더블클릭하면 예, 타이틀 블락이 만들어지는데 저는 이게 필요 없으니까 지워버린 겁니다 일단 8시트에서 A3인지 확인하시고요 랜드스케이프 오케이 하시고 한번씩 만들어 보죠 자 매니저로 와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Define 그룹이 있고요 그룹에 보시면 보드가 있고, 점보드가 있는데, 보드 같은 경우에는 자동화된 보드를 생성해주는 기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일단 이거부터 설명을 드리죠. 호리존탈몇 개, 버티칼 몇 개. 열개로 해볼까요? 짝수만 됩니다. 홀수는 안 돼요. 자, 그래서 호리존탈은 1, 2, 3, 4로 매기고요. 이, 수직 방향은 A, B, C, D로 매겨보도록 하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바텀 라이트 right 방식으로 어 넘버를 매길 거냐 라벨을 매길 거냐 그러니까 바텀이랑 학생 바닥이죠 라이트랑학 여기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1234 ABCD 매길 거냐 아니면 탑프터 여기서부터 ABCD 1234 매길 거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죠? 자 그런 얘기요 라인으로 하죠 아니면 에로 헤드로 해도 상관없습니다 자 센터마크 표시하죠 용지에서 떨어지는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떨어지는 정도 여백을 한10 정도로 주겠다 이런 얘기죠 오케이 눌러보면 자동으로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그렇죠? 피니시 스케치하면 보드 이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단 테스트로 하죠 하면 만들어지고요 얘를 더블 클릭하면 들어옵니다 어떻습니까 화살표 모양이죠 1 2 3 4 탑에서부터 어, 아래로 탑 레프트 그래서 이제 1 2 3 4 abc D 이렇게 매기지는데여게 어, 이제 마음에 들면 그대로 쓰셔도 됩니다 내 네, 저는 마음에 안 드니까 제 나름대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요거 지워버리고요. 얘도 우클릭 하셔가지고, 요거는 편집하는 거죠. 집을 얻는 거고요. 딜리트 삭제하겠습니다. 요거는 자동화로, 자동화된 대화상자를 통해서 자동화 식으로 이제 보드를 생산하는 기능, 요거는 수동으로 생산하는 겁니다. 자, 일단 보드 누르시고요. 그럼 보드 편집 상태로 들어온 겁니다. 양 꼭지점에 이렇게 점이 하나씩 있습니다. 자, 파워포인트 로보죠 일단 이렇게 만들도록 하자 10만큼 여백이 있고 여기는 화살표 그 다음에 여기는 한칸두칸세칸네다여 여섯 칸 여는 기 하나 둘셋넷칸 넷 오징어 석삼 너구리 이런 식이 아닙니다 <웃음> 자 일단 사각형을 하나 그리죠 간단하게 그리고요 빠르게 한번 가보겠습니다 일단 디멘션이 점에서 부터 여기까지 거리는 10으로 주죠 이쪽도 마찬가지입니다. 10 얘를 찍으면 수식관계가 생성이 되겠죠. 얘도 얘를 찍어가지고 수식관계 생성을 하겠습니다. 오케이. 그럼 이제 어 심박한 여백이 된거죠. 그 다음에 저는 이쪽만 만들겠습니다. 그 다음에 대칭복사 형태로 해서 오른쪽과 아래쪽으로 만들도록 하죠. 자 라인 하나 그리시고요. 여기 미들 포인트 있겠죠. 살펴. 녹색 화살표가 되는 지점이 중간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 이렇게. 오케이 하시고. 자, 일치, 수평구선을 줄까요? 이 점과 이 점은 수평구선을 주시고. 그럼 길이가 10이 되겠죠? 그 그렇죠? 다음에 라인 을 하나 그리겠습니다. 자, L, 라인 하시고. 화살표 하나 그리죠, 이렇게. 그리고 이두 개의 길이는 같다. 아, 어, 죄송합니다. 일단 각도부터 먼저 줄까요? 그럼 이, 이 90도. 어, 90도가 자동으로 90도 됐네요. 자 그러면 f 파키 눌러보시죠. 구속조건 보이시죠. 여기 직각 구속이돼 있어가지고 구입도 안 들어오는 것 뿐입니다. 그렇죠? 자 그리고 요 길이는 네 어, 우클릭 하셔가지고 얼라인 방식으로 하셔가지고 한4 정도로 주죠. 뭐 이렇게요. 자 그렇게 하시고 이렇게 이렇게 움직이죠. 그러면 이 각도는 45도로 주죠. 그럼 완전이 되겠죠? 이렇게 일단 만들어 놓으시고요 요쪽도 하나 더 만들죠 라인 요 미들 포인터인가 있겠죠 하시고 수직 구성을 주죠 됐고요 그 다음에 라인 가지고 대충 이렇게 만들죠 그 다음에 D 얘랑 얘랑은 90도 주시고 선의 길이는 같다 이렇게 주겠습니다 어, 어디로 갔죠 자 얘를 조금 이즈 끌겠습니다 예. 네. 그러셔가지고 equal 네. 길이 같게 주있습니다그 다음에 이 길이는 우클릭 얼라인 방식으로 해서 4 정도로 주겠습니다 됐죠 여기다 해칭을 하죠 그걸 칠하는 겁니다 해치리전 전원 솔리드로 해서 검정색으로 칠하죠 뭐 빨간색으로 해볼까요 네. 오케이 그런 다음에 이 부분을 콕 찍으면 되겠습니다 여기도 콕 찍고요. 오케이. 하면 이렇게 완성이 됐습니다. 됐죠? 빨간색 하니까 이 선이 보여서 좀 그렇네요. 그래서 그렇죠? 일단 뭐이 선이 야 여기서부터 다시 그리셔도 되겠고 이걸 검정색으로 채우셔도 되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여기다가 라인을 하나 컸죠. 이 라인의 길이는 저는 뭐5 정도로 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 점하고 이 점하고의 거리를 재보시죠 a c c e t 레퍼런스 방식으로 해서 200이죠 그리고 이점과이점의 거리값선 이치수 나누기 3 해서 이렇게 만들겠습니다 그 다음 이걸 이제 패턴 하면 되겠죠 그렇죠 자렉탱글러 지오메트리는 요 선이 되겠고요 방향은 이 방향이 되겠죠 그래서 한개두개세개네개 다섯 개 되겠네요 5로 하시고 여기는 뭘 주면 되겠습니까 요 치수 주면 되겠죠 근데 이 빨간색이 된다는 얘기는 뭐가 안된다는 얘기입니다 얘 찍고 나누기 뭐 이렇게 해볼까요 아 이게 안먹네요 그러면 매체 기능을 쓰겠습니다 클릭하셔가지고 알죠? 스페이싱이니까 이 점이랑 이 점이랑 이렇게 거리값을 착정해서 OK 누르도록 하죠 자그 다음에 라인 하나 더 걷죠 여기다가는 이렇게수평선을 걷고요 이 길이는 5로 주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점하고 이 점하고의 거리값 있죠. 얘는 아 일단 거저네요. 이걸 측정을 해야겠죠. 얘도 D 이 점이랑 이점 억셉 하시고요. 그럼 레퍼런 치수로 기입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점이점 이점 찍고요. 치수는 얘 나누기 2하면 되겠네요. 자 그리고 이선 하나 선택하고 렉탱글러 방향은 이 선을 잡아주면 되겠고요. 반대 방향으로 한 개, 두 개, 세 개가 되겠네요. 3 하시고 여기서 클릭 매적 기능으로 이 점과 이점 사이의 거리 값을 측정해서 준비하면 되겠습니다. 자 우클릭 F쿠키, 하이다이죠. 그런 다음에 위에 만들어 놓은거 있죠. 이만큼을 미러, 대칭 복사하죠. 미러 라인은 요 선을 잡아주겠습니다. 그럼 아래쪽에 생성이 되겠죠. 어플라이. 됐고요그 다음 이번에는 이쪽 걸 선택하고 미러, 미러 라인은 여기 있는 이 선을 잡아주면 되겠습니다 어플라이턴자 이렇게 하면 보드가 만들어진 거죠 됐나요 피니쉬 스케치 보드 이름 주란 얘기죠 그럼 마이 보드로 하죠 뭐 보드 어뭐 A3 A3 네, A3 보드라고 있습니다 세이브 하면 여기 만들어졌고 얘를 더블클릭하면 이렇게 보드가 하나 만들어지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뭐 굉장히 복잡하거나 그렇지 않으니까 충분히 여러분이 만드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거 지워버리고요. 얘를 에이트 한 다음에. 단, 나중에 이제 표절안을 이렇게 집어넣으면 어떻게든 표제란이이 점에 딱딱 맞아들어야겠죠. 자, 그 설정을 좀 해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 점을 찍고요. 요거 꼭 한번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됐죠? 자, 요점 찍고 얘 예, 한번 누르고요. 빈 공간 클릭하면 요 점에 여기에 들어온 겁니다. 이게 뭐냐면 커넥션 포인트 그립이라고 그러는데 그러면 표절안이 이렇게 배치가 되고 여기서는 이렇게 배치가 되고 그렇게 됩니다. 자 2점 찍고요. 다시 한번 눌러주죠. 됐고 이점 찍고 눌러주고 빈 공간 클릭 하면 되겠습니다. 네군데 이렇게 Connection Point를 잡은 거죠. 자피니시 S 더블 클릭 해 주면 보드가 완성이 됐습니다. 자 이번에는 표제란을 만들어 보도록 하죠. 표제란은 다음과 같이 만들 겁니다. 그렇죠? 근데 이거 다시 뭐 일일이 선글려서 만드는 건데 만들면 또 시간이 걸리니까요. 저는 요 예제 파일을 가져, 껍데기는 그냥 쓰겠습니다. A3 보드 타이틀 블라, 오픈, 드로잉에서 A3 타이틀 블라 있죠. 예제 파일 열어보시죠. 그러면, 타이트 블락에 보시면, 여기 제가 만들어 놓은 게 있습니다. 그죠 얘를 우클릭, 에이트 들어오셔가지고, 요만큼을 컨트롤 C, 복사하겠습니다. 여기다 만들 건데, 일단 요겁니다. 타이트 블락, 누르시고요. 이미의 위치에다가, 컨트롤 V 하죠? 라인 가지고 일일이 그리시면 됩니다. 그냥. 굳이 끝, 끝점에 여기다 이렇게 그릴 필요 없어요. 이미의 위치에다가 이렇게 선 그리고, 뭐 옵셋을 하던 라인을 계속 그린 다음에, 지수를 줘가지고, 이 껍데기를 만드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글씨는 그냥 여기 있죠? A 텍스트 가지고 글씨 쓰시면 돼요. 근데 중요한 거는 제가, 제가 지금 설명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것들입니다. 음 여기 놔두죠? 여기 있죠? 화살표 이렇게 묶여있는 부분이 있죠? 이게 뭘 의미하는지 그걸 설명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그렇죠 이런 거. 자, 이거는 지워버리고요. 제가 일일이 하나씩 기입하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그냥 글씨예요. 변하지 않는 글씨입니다. 자, 일단, 네임부터 한번 만들어보자. 요정도면 충분히 만드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껍데기 같은 경우에는. 그 드로잉 같은 경우도 지워버리고, 요거 가지고 찍으시고, 예, 네, 요렇게 쓰시면 되는 겁니다. 그렇죠? 오케이 하시고요. 그리고, 이렇게 세개다 잡으시고요. 뭐, 정렬이 좀 이상하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정렬하시면 되겠죠. 그렇죠? 자, 그렇게 하셔가지고, Align 하셔가지고, 왼쪽 정렬.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이거는 위, 파워포인트니까요. 어플라이 하시고, 그로즈 하시면 되는 겁니다. 물론 이게 좀 그렇다 싶으면, 사실은 이게 살짝살짝씩 이렇게 조정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이렇게 잡으시고, 우클릭, 온라인 기능을 이용하셔가지고 정렬하시면 되겠습니다. 왼쪽 정렬하죠? 가운데 정렬이 없는 게좀 안타까워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네임을, 네임부터 한번 작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임이란 것은 뭐냐면 여기서 네임이란 것은 이 도면 있죠. 이 도면을 작성한 작성자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체크드란 것은 이 도면을 작성한 이 검토한 사람의 이름이 되는 거. 이건 성인자가 되겠죠. 이런 정보들은 이거는 영어로 써야 되느냐, 아닙니다. 한글로 써셔도 상관없어요. 이 이름이야 뭐 어떤 이름을 써도 상관없는데 여기다가 어떤 정보를 가져올 거냐 이런 얘기죠. 그래서 텍스 트 누르시고 여기 찍으시고요. 이 도면의 속성을 가져올 거니까 그냥 막 하시면 안 됩니다. 여기서, 도면의 속성이니까, property drawing, 도면 속성 중에서, 오 r 저자 정보를 가져오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거 누르시면 돼요. 오케이 하면, 이렇게 들어오는 겁니다. 기입하는 방법이 중요한 겁니다. 알았죠? 그렇죠? 자, 이번에는, 왜냐면, 하 파일에서, 이 아이프라트 들어오시면, 이 도면과 관련된 정보들이 있겠죠? 그렇죠? 이 정보들을 가져오는 거라 보시면 됩니다. 아시죠? 모두 이 사람이 자동으로 채워지겠죠? 이 정보가 여기 들어오는 겁니다. 나중에는. 자, 다시 한번 요거 누르시고요. 이번엔 체크트 바이 한번 가져볼까요? 그래서 도면에서 도면을 검토한 사람이니까, 음, 체크트 바이, 요거 누르시고, 오케이 누르면 이렇게 들어오는 겁니다. 됐죠? 자, 뭐 특별히 어렵고 아닌가 그런 다음에 이렇게, 글자 크기라든지 뭐 이런 거, 바꾸시면 되는 겁니다. 물론 더블 클릭 하셔가지고, 이거 범위 잡으시고, 여기서 이제 글자 크기 너무 크다 그러면 이 정도로 이렇게 조정하시면 되겠죠? 범위 잡으시고, 이 부분, 이 정도로 이렇게 조정을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시 A 누르고, 여기 찍고요. 도면에서, 어서리티 성인장은 누구냐? 이런 얘기죠. 범위 잡고,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여기 만들어지겠죠. 자, 데이터 날짜 한번 보죠. 여 찍고요. 이 도면을 생성한 날짜를 기입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도면 중에서 create 어, 어디 어, 있겠죠? 도면의 create data 어디 있을까요? 어, 어, creation 도면의 생성 날짜가 되니까 여기 어딘가 찾아 있을 것 같은데요. creation data 예, 여기 있습니다. 이거 누르고 이거 잡고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이렇게요. 그 다음에 얘는 끌어다가 이제 배치하면 되겠죠. 체크 드 바이. 언제 체크했냐 이런 얘기죠. 뭐 그런 것들을 여기다 기입하시면 됩니다. 자, 한번 다시 기입해보죠. 여기 찍고요. 그 다음에, p r o p e 여기, 아, 여기면 되고. p r o p 드로잉. 드로잉 파일 있죠. 파일 자체의, 어, 속성이라 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가지고, 뭐, 여기 있죠. 성인 날짜. 요렇게 잡고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오케이, 뭐 이런 식으로 기입하시면 됩니다. 다시 한번 찍고요. 여기 어, 날짜. 이거는 뭐로 해야 되나요? 어, 프로브 데이터를 해보겠습니다. 잡고 이 정도로 지금 똑같은 날짜 가 들어올 것 같아요. 맞죠? 그렇죠? 오케이. 뭐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여기 보시면 도면 배율을 변경하지 시마시고 그리고 여기다가 어, 도면의 크기를 A3 도면에 8시트에서 뭐 A4로 바뀌면 이기장전로 A4로 바뀌게끔 하고 싶어요. 그럴 때는 어떤 정보를 가져오셔야 되냐면, 이도면 시트 있죠? 시트니까 시트 프로퍼티에 오셔가지고 도면의 사이즈를 가져오셔야 되는 겁니다. 찍고 여기는 한3 정도로 하겠습니다. 오케이. 하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기 이제 A, 여기서부터 A3 이렇게 들어올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점의 위치가 중요합니다. 가운데 이렇게 배치하면. 삐지나가는건 상관없어요. 여기에 이제 A3 이렇게 들어올 거니까요. 자, 요거는 어떻게 표현할까요? 시트 넘버. 전체 시트 개수 중에서 몇 번째 시트냐 이런 얘기죠. 자, 그렇죠? 옆에다가 직접 한번 기입해 보겠습니다. 자, 얘 누르고요. 여기 찍고 앞에 화살 바깥쪽에 있는 글씨는 직접 쓰시면 됩니다. 그렇죠? 시트 넘버 하고 여기서 어떤 정보를 가져올 거냐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드로잉 프라프트에서 시트 넘버 얘를 가져오는 겁니다. 이렇게 아, 이거는 전체 시트 넘버가 되겠네요. 그러면 음. 그렇죠. 음, 그러면 여기서는 시트, 시트에서 시트 넘버 얘를 가져오고요. 됐죠. 자, 그 다음에 아이고. 한칸 띄고요. 여기다가 오브 이름이 좀 이상합니다. 다, 다시 한번 해보죠. 찍고요. 시트, 넘버, 점, 한칸 띄고, 여기, 시트 프라퍼티에서 시트 넘버 집어넣고요. 한칸 띄고, 오브, 그 다음에, 시트, 전체 시트의 개수는 드로잉 프라퍼티에서 넘버 오브 시트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시트가 여러 개다 그러면, 뭐 다섯 개다 그러면, 5분의 1, 5분의 2, 5분의 3, 이런 식으로 표현될 거다. 이런 얘기입니다. 오케이 하면, 이렇게 들어오는 거죠. 요것이 요게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시트 스케일 있죠 시트 스케일 같은 경우에는 요건 어디에 있는 정보를 가져오는 걸까요 당연히 시트 프라프티입니다 시트 프라프티에서 이제 축척을 말하는 겁니다 요게 바로 이니셜 뷰 스케일 요렇게 집어넣으시면 되겠습니다 자요 정보들은 단품의 정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단품의 정보 자 그래서 단품의 정보는 제가 직접 하나씩 한번 기입해 봐 드리겠습니다. 정렬은 뭐, 여러분이 알아서 하시고요. 자, 텍스트 클릭. 자, 첫 번째. 모델 네임. 품명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뭐 한글로 품명 써셔도 상관 없습니다. 모델 네임 하시고, 한칸 띄고, 이렇게. 그러면, 여기서는 파트 드로잉. 아, 파트 모델. 여기서 가져오는 겁니다. 모델의 속성을 가져오겠다. 이런 얘기예요 모델의 속성. 모델의 속성 중에서 어떤 거? 품명이니까, 파트 넘버. 여게 바로 품명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오케이 하면 되겠고요. 다시 한번 찍고 자 두번째 거는 이제 모델을 생산한 사람 그래서 모델 크레이트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모델에서 생산 사람이니까 오더 저자가 되겠죠. 집어넣고 오케이 그럼 다시 한번 찍고요. 이제 이번에는 모델을 생산 날짜 모델 데이트 는 모델 속성 중에서 어떤 거요? 크레이션 데이터 얘를 가져오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다시 한번 더 직접. 자, 그 다음에는 어, 모델의 뭐 볼륨? 네. 용적을 한번 가져오죠. 최적을 가져오죠. 어, 이렇게요. 그 다음에 모델 속성 중에서 볼륨 볼륨이 어디 있나요? 밑에 볼륨이 없어요. 그렇죠? 볼륨이 없어요. 그럼 모델이 아니라 모델의 물리적인 속성 피지컬 프 i c 티모델의 물리적인 속성 중에서 볼륨을 가져오겠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모델의 재질 이렇게 가져오죠. 얘도 마찬가지죠. 이는 어디 있을까요? 모델의 속성 중에서 Material 얘를 가져오면 되는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가까이 속성들을 여기에 연결한 겁니다 그아고 적절하게 이렇게 배분을 하면 되겠죠 음. 자 이렇게 해서 기본적인 모양이 만들어질 거예요 그림을 집어넣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 이미지 누르시고 이렇게 드래그해서 그림이 들어갈 자리 마련해 주고 예, 저는 이거로 쓰겠습니다 오픈하면 들어옵니다 한번 더 할까요 이미지에 이렇게 예, 자리해 주고 이번에신종왕 오픈 이렇게 하면 들어오겠죠? 자, 그렇게 한 다음에 예, 피니시 누르면 작업이 끝난 겁니다. 요 이름이죠. 그래서 A3 뭐, 타이틀라 예, 저장을 했습니다. 그럼 얘를 이제 더블 클릭하면 어떻게 되어있습니까 기본적으로 여기 들어옵니다. 근데 여기 어, 8트 시트 있죠? 시트에서 요걸 누르면 이쪽에 붙겠죠? 이렇게 그 다음에 또에이시 싶다면 위에 붙이고 싶으면 오리엔테이션 여기 붙는 겁니다 여기 그렇죠? 자 그런 식으로 보통 이제 오른쪽 아래 많이 붙겠죠 아니 이렇게 아래쪽에 또는 오른쪽에 크게 이렇게 여러분이 글을서 쓰시는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저는 일단 오른쪽 아래에다가 붙이겠습니다 지금 어떻습니까 이게 정보들이 비어있죠 지금 요거는 드로잉 요거만 보이는 겁니다 자 요거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당연히 템플릿으로 저장을 해야겠죠. 템플릿 저장할 때는 파일에서, 일단 원본 파일이니까 먼저 저장을 해드리겠습니다. 드로잉에다가 a3 템플릿 있으니까요. a3 언더바 템플릿 테스트라는 이름으로 저장을 해드리겠습니다. 파일을 저장한 거지 템플릿화 시킨 건 아닙니다. 그래서 템플릿화 시키고 싶으면 세이브 e a 세 save copy as 템플릿 하셔가지고 템플릿 저장 위치에다가 저장을 하는 겁니다. 자, 요걸 이름은 똑같이 주죠. 세이브. 창을 닫죠? 이것도, 아까 참조한 파일이니까요. 다 창을 닫겠습니다. 자, 뉴 w 해보시면, 어떻습니까? 여기 보이는 거죠. 그렇죠? 그래, 이 a 게 여기 들어오는 거고요. 일단 파일을 하나 열어서 도면을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음, housing 이 파일을 열어가지고요. 그러면 하우징 파일에도 당연히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파일에서 아이프로퍼티에서 정보를 잔뜩 기입해놔야죠선물에서 저자는 어, 서정식이다 이런거요 기타 이제 여러가지 정보들을 여러분이 쭉 기입을 해놓으셔야 됩니다 그렇죠? 어서리티, 뭐 심중앙, 회사 뭐 이런 식으로 이런 기입된 정보를 기반으로 해서 저게 만들어지는 거니까 여기다 여러분이 충분히 잘 기입을 해놓으셔야지 정확하게, 되는 거죠. 체크 더 바이, 뭐, 강감찬? 제가 역사, 지식이 좀 짧습니다. <웃음> 맨날 아는 거라고 강감찬, 얼지문도이순신 밖에 없습니다. 자, 오케이. 적용. 예, 클로즈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드로잉 와서 도면을 한번 쳐보면 되겠죠. 베이스 하시고, 자, 뭐, 등가표 하나 칠까요? 예, 요렇게. 크기 한 1대1 10 정도로 하겠습니다. 오케이 okay, 눌러보시면 이렇게 표시되겠죠. 어아이 정보들이 체크더바이 어 이거는 이금대고아이랍이 도면에 대한 정보는 여기서 하시는 겁니다. 여기서는 예, 신중앙 도면 신중앙이라고 해볼게요. 아 도면 수정식이라고 해볼게요. 그 다음에 여기 어소리티 있죠? 예, 도면 신중앙학원 신중앙회사 그 다음에 커스 여기, 스테이트에서, 체크트 바이, 도면, 강감찬. 예, 이렇게 했습니다. 자, 오케이 눌러보죠. 그럼 여기는 도면 정보들이 뜨는 거예요. 이렇게. 그렇죠 그리고 여기는 뭐가 뜨는 겁니까? 그, 요 모델 있죠? 요, 요, 거요 모델에 대해서, 모델의 아이프라프티에 설정해 놓은 정보들이 여기 뜨는 겁니다. 이렇게. 그렇죠 어. 자, 그런 것좀 기억을 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어, 툴에 다큐멘트 프라프티 있죠? 모델의 정보들이 정확히 계산이 안됐나요 예. 일단 세이브 e 저장을 하시고요 그러면 음, 되겠습니다 자 어떻습니까 뭐 특별히 어려운 거 없이 여러분이 정확하게 기입을 하실 수 있다는 거잘 기억을 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자아이 p e r t y 다시 한번 볼까요 피지컬 속성 이 계산이 안됐네요 업데이트 한번 해 주겠습니다 그 다음에 클로즈 저장을 하시고 하우징에 들어오면 예, 이런 정보들이 기입이 정확히 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조금만 시간을 들여서 투자 하신다 그러면 이런 템플릿화 시켜 놓는다 그러면 도면을 칠 때마다 이 템플릿 생성해야 된다는 그런 부담감이 없겠죠 그렇지만 이런 작업들은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리는 작업입니다 왜냐면 하 아주 꼼꼼하게 여러분 회사에 맞는 어 어떤 서식이 있을 테니까 그런 것들을 어잘 고려하셔 가지고 이런 보드하고 만드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 시트가 있구요 타이트 블락 있죠 안에 들어오면 여기 있습니다 이거 요것도 더블 클릭 하셔야죠 여기서 내용을 확인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렇죠 맞죠? 예. 예자 여기까지 하셔가지고 어, 어셈블리하고 도면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이 너무 많이 초과 돼 가지고 어, 나중에 제가 한번 인벤트 어, 가지고 고운 모델링을 만들때는 특히 신경 쓰고자 하는 것은 여기입니다. 이 프로젝트 관리 있죠. 프로젝트 관리에 대해서 다시 한번 또 강의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번 강좌, 어셈블리하고 드로잉 강좌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